그래서 오늘 발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리하고 하는데 왜 손을 자연스럽게 풀어? 몸을 풀려서 고 싶어 몸풀 얘기를 해볼지 모르야 그러면 <목> 누가 한명 나와서 몸풀 그거 해말 해라 아이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게게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잖아우아가아간이 갈수록 아예 서서 아예 아예 아주아 시작했어 야뭔야리예 아예 아예 아예 아줬 아예 아쪽 아예 아예 아예 이예아루 에이 그만해 아 맨날 운송 소이야야 갑자기 하트라이터 그냥 해봤어요 야, 무조건 갔다 와야 되나? 야 근데 이거 해야 돼왜안 뭐, 왜 해? 왜안해왜안 해? 베이스까지 <목소리> 밟아야지 이러고 했으면 아니 준비운동 하라는데도 안 하고 말이야 어? <목소리> 촬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말이야 어? 아주 그냥 말이야 어? 어떻게 그냥, 어떻게 말이야, 어떻게 그냥 어떻게 말이야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레벨업 아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게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거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맞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야허허허허허허 에이 아, 나 공을 잘못 차요 그래서 이거라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웃음> 아 차고 나서 치키는 데야? 어. 당연하지 자 아, 2번 선수 에스쿱스 뚜뚜 렛츠고 뚜뚜를 좋아한다 힘 있는 발차기 렛츠고 와힘 있는 발차기 렛츠고 아. 아. 아. 아.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기록이 좋지 않습니다 자 3번 선수 예능들를 잡아보는 그 이름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승권. 그러나 구기 종목은 못하는. 자, 구기 종목의 신. 오. 또 아, 높게 찰 걸. 나이스 샷. <웃음> 오케이 조슈지. 오. 오. 오. 오. 오. 아웃. 아웃. 파울. 파울. 파울. 아 이거 아웃이야 아웃. 괜찮아. 괜찮아. 민망해하지 마. 아 민망해. 조아 조슈아 민망하게 하지 마. <웃음> <웃음> 아 유력한 볼뜸 후보죠 제가 보기에는 어, 모래 쪽에 어, 딱 닿을 돼. 것 같습니다 네, 아 와, 바닥을 차도 아주 재밌을 광경인데요 만나요? 근데 디노 야, 슈팅 잘해. 잘해 디노야 돈 만지지 말고 바람 바람 바람 체크 바람을 왜 이렇게 만져 임마 동서쪽 35도 <웃음> <웃음> 아 빨리 차어 <웃음> 제가 제가 <웃음> 아, 찬면 어, 뭐. <웃음> 제가 참여! 오오! 오오! 오오! 오야 디노가 참여이 된다고? 동서쪽 35호가 맞았네 미안해 동서쪽 3 0호 양쪽이잖아 야 동서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지? 아 동서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지? 허리는 디노가 제일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이케문준이 이거 약간 나와 있어 몽준이는 맞을 수도 있어 아싸리내 맞으면 재밌긴 하겠지? 문준이문준이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야 디디빠리 야 디디빠리 <웃음> 우와! 나보다 머리 나갔어 아니 왜 그래 <웃음> 야 빨리빨리 빨리 하자 빨리 어. 호랑이! 거미잖아 헐! 헐! 거미겠 거미지이야 투수 공 던지는데 너 거미인데 호랭이라고 해서 그래 자 은근슬쩍 순간이야기 맨날 보러 오는 우리 이지훈 이재현 <웃음> 호발도 한번 포스 출신 렛츠고! 승관이 보다 병원을 승관이 보다 훨씬 잘쳐 승관이 보다 많이 나갔어요 승관이는 고기 정복 못 한다니까 아, 진짜 저 그냥 아주 물에 빠진 입만 둥둥 뜨는 놈이야 저거 아. 여러분 멀리 나가는 게 게임이 아닙니다 멀리 나가는 게 게임 아닌가요? 지금은 멀리 나가는 게임인데 지금은 맞아요 네, 원웅이 갈게요 원우 원우 게임 게임 어 역시 원우 잘했어 원우 형은 안경이 잘 어울려요. 발로 네, 잘못 쳐요. 두번김탁규 풋살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죠. 뀨? 자 김민규. 오. 아이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아, 나간다. 형아, 그냥 발발코로 이렇게 쳐봐. 오 발로? 이게 많이 나갈 것 같아. 오. 오! 아, 와. 팀장이랑. 야, 오늘 팀정 되겠는데? 오 발로 쳐서 그래. 오 발로. 감자. 와. 감자. 아, 와. 아, 말렸다 와, 아, 오, 오, 멀리 오, 나왔네 오, 아,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아, 정했나요? 본원이랑 정한이 아, <웃음> 맨본원 정한 팀장 오, 신선? 어, 신선한 <웃음> 팀장이네요 팀장을 정했는데 뒤에서. 어떻게 해요?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민규 형형정하다형 형, 적극성 형. 나 야구 알지? 나 야, 알지? 몸을 던져 형나 나나 일부러 나의 야구지, 전략을 안, 뭐? 안 보여준 거야 나 어릴 때 야구 선수였어 잠깐만, 나형형 쿱스부터 할게왜 오늘 둘만 놀아 오늘 둘만 놀아 아니야 둘은 오케이 인정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두기 종목을 잘하면 뽑힐 거 아니야 승관아 안내받이거 가위바위보 도겸 왔어. <목소리> <목소리> 알겠어 우지 야뭐 학창시절 발리하고 <목소리> 티볼 이런 거다 섭렵했었지 안내진거 가위 가해보.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가거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승관 아좀지만 그래 <목소리> 아 승관이 야, 괜찮아? <목소리>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디노 <목소리> 오케이 렛츠고 안내면 주인 거 가이 가이 보저 하나 나야. 여기서부터 거기서 거기잖아. 아, 딱 보면 아, 알잖아. 아, 알잖아. 어 안해? <웃음> 오케이 호랑이아 아, 아, 아, 정말 아, 거기서 거기 아, 중에서. 야 플러스야. 나 진짜 아, 장난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진짜. 야 근데 나나잘 잡아. 진짜? 공잘 <웃음> 잡아. 조슈지렁이. 오케이. 나공잘 잡아. 안내면 주인 거 가이 가이 보원우 Okay, 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 오, 야, 하, 하, 하. 내가 맨 처음부터 널 뽑고 싶었어 오늘 다섯 명의 발을 밟으면 되나? 몇, 몇 회까지 해요? <놀람> 9회? 9이닝? 야, 쥬아 9회가 왔다 갔다가 1인 거야 구회말투하우셔도임마 우리 무려세요 A씨 명호 MC처럼 막 자 이렇게 네두 네, 세미를 나눴고요. 네. 다들 네. 준비 되나요? 네. 네. 네. AGC 왜 MC 하는지 잠깐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웃음> 춤을 춰다 보니까 아, 네. 네. 지금은 조금은 다리가 살짝 아쉬워야 해. 조금 휴식을 취해야 네. 되든요 입사에 약간 네. 뛰지 못해서 네. 그래서 제가 심판을 막겠습니다. 아 네! 팀아 네. 신명, 명을 신명. 정해야죠. 뭐야, 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팀 명부터 기선제압이거든. 네. 아, 그러면 우리 정한이형 팀부터. 네. 아, 있어요, 있어요. 아, 네. 개발 예. 아, 그겁니까? 네. 역시 같아요. 어쩌라고요? 그쪽은 네. 얼마나 네. 어린애 같은데요? 저희 그러니까 좀 귀여워요. 파이팅, 셋. 사람 좀 가지 고아이정이정아이징이아이정이정홈팀이랑 원정팀 정해서 팀이 이제 말 공격이고. 말이요? 오케이 아, 좋아요 진짜 진짜로 한번 해봐 오, 오 아이 농공 아, 이거 나이라 그래 나만은 피곤한데 이 뒤에 있 저기 뒤에 섞고와 그거...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저, 이거 두 명이 들어 나와요 자 이게 두 명이 아. 들어 오케이 난 그냥 A 씨가 농공할게 아 그래 그래 나 농공할게 자 동시에 던져주세요 야, 근데 하나 둘셋때 던져주세요 네. 하나 둘셋 <웃음> 좀 와봐, 아, 바보요 아, 나다 <웃음> 어. 저희가... 네. 아, 나 어, 어, <웃음> 네, 네, <웃음> 아, 나쁘다. 아, 나쁘 나쁘다. 아, 나쁘다. 아, 나저다 아, 나쁘다. 아, 나쁘다. 아, 나쁘다. 아, 나쁘다. 아, 나쁘고 아, 아, 아, 입쁘다 아, 나쁘다. 다나 아, 잘하자. 에이, 하나, 둘, 셋. 아, 같 말리자. 아, 사장님, 아, 아, 아, 가자, 개발, 살발. 개발, 슬! 개발, 개발, 개발. 가자. 형, 나 살살 굴려줘. 개발, 새, 슬! 슬! 슬! 개발, 개발, 개발. 어, 긴장돼, 긴장돼, 긴장돼. 개발, 개발, 개 와, 어, 긴장돼, 긴장돼, 슬! 슬! 슬! 어, 긴장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기선주야 아 좋아 바울이. 형 라인 바꾸러 가면은 굳이 아, 안 차도 돼 아, 그렇지. 간다 야 바람이 우리한테 유리해 굳이 안 차도 돼. 돼 좋아 굳이 안 차도 돼 좋아 좋아 <Tot còn underscoreiver> 잘한다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 아니 왜우지 왜? 야구선수 출신이야 왜냐면 선로 넘어가기 전에 선을 나가면 파울이야 아선 나왔어? 파울이야 파울 아 그건 파울이야 굳이 안 차도 돼 좋아 와야 번트 했을 때이 공이 산루그 지나가기 전에 저 선을 빠져나가면 아니요, 파울입니다 아, 내가 뭐 해야 되지? 갑니다 네 가요 투 스트라이크 오케이 파울 파울 파울 연락군대 사이고그이걸룰지 어떻게 해요 하아웃 아웃 나가세요 이번 타자 호시 네, 아웃 뒤에 때 형이 아웃 이런 거 해줘야 돼 아웃 다했습니다볼 어. 뭔데? 심판? 스트라이크 아니, 아니 볼이야, 쟤 모르잖아 감사합니다 흰색 줄 안으로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맞아 나이스 오케이 뛰어 잡아. 잡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고장 일루야 네가 막 이렇게 막기 있어 막? <웃음> 아니 막기 없어. 없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볼 볼! 이거는 볼볼야 이쪽 생각보다 좀 아, 앞으로, 그래. 앞으로 있어야 될것 같지 않아? 보루는 하지만 견.. 이거 이건 되잖아 나 이거 해보고 싶었다고 아! 볼, 아이고, 아이고, 볼, 볼. 좋아 좋아 투볼아 던지는 게 어렵네 가자! 아! 아 파울! 아, 스잘 아, 아, 굴린다 아, 지금 딱 좋다! 투볼원 스트라이크! 아, 그래, 가자 나이스! 야! 야! 야! 나이스! 축구공 안 써도 돼? 야 쓸래? 아니면 멀티볼 멀티볼 렛츠고 빨리 아, 아 축구공 쓸게요 저 그럼 아니, 이제 오리발 쓰겠습니다 와이러축구공 이유가 없으시는데? 요 카운터 좋아다 카운터 야 민규야 오리발 차도 축구공을 잘 차는 너의 발을 보여줘라 <목소리> 아 저거 가능하겄어? 난일루까지만 갈게 최대한 멀리 차 이거 내뚱고볼 같이! 로 일로 일로 일로 아웃! 맞아잖아 아웃! 맞아 맞고 왔어. 아예 그래도 맞으면 예쁘죠. 더블 플레이! 아, 잠깐 심 아, 심판. Change, 지 h a 잘 맞췄다. 이거 어려운데. 어. 어. 야 이게 아. 얼마나 정피한 줄 알아? 야야 구슬을 차고 달려 내가 주루 사인을 줄게 야 일루수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불리하지 않냐? 어. 문준이 파이팅 어. 에스쿱스 시작하면 돼요 에스쿱스 에스쿱스, 에스쿱스 개발 세발을 보여줘 살살 던져 살살 나이트 볼, 나이터. 볼. 볼.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괜찮아 좋아 문준이문준이 문순이 어, 어 이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다! 정확히 내가 고 있었어? 아니야, 심판, 심판! 심판. 심판. 야, 심판 뭐냐! 스트라이크! 오케이! 심판이 스트라이크라면 스트라이크죠? 맞추면 되지, 이거. 오, 오케이! 온다. 나이스. 나이스. 아, 적혀, 적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맞추면 아웃 <아웃실어> 쉴라길래 <웃음> 감정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 미안합니다. <목소리>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에스쿱스 나이스 1번 타자에 2루 타라 <목소리> 괜찮게 잘하고 있어 야수비 좋아 좋아 좋아 원형 어, 네,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그렇지 나이스 오 나이스 파워 파워 파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네 에스쿱스가 2루에서 3루로 뛸 거니까 너는 1루 쪽으로 차 1루나 2루 아, 쪽으로 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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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와뭐와뭐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아 뭐야 뭐야 뭐야 뭐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r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갈게요 <웃음>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우리 발에도 잘 차냐? 잘 차지냐? 어, 저게 찌는게 문제돼, 찌는게 내가 그래서 민규 쪽으로만 차는 거야 <웃음> 아니 너무 불편해 아 진짜 최악이야 이거 아, 그러면 정원이 형은 다 우리 공격대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건가? 여기서만 끼면 너희들이 거야. 아까 썼어야 되는 건네 내가 그러니까 합의 후에 쓰라고 했잖아 이거 타자 아이템이니까 그럼 무조건 수비가 좋네 그러면 자 갈게요 아 미안하다 볼 <웃음> 어디 지나가다 들른 <들은> 거 아니지? <웃음> 나 지금은 뭐스테렉뭐볼 아니면 아, 너뭐 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이거 하는 게 재밌네. 그냥 가자. 아, 세. 잠깐만, 야, 형 파울 하나더 하면 삼진 삼진. 정아 침착하게 차. 건드리기라도 해. 오케이. 멀리 안 가도 돼. 와. 어잘 굴리네. 어 오, 좋아. 오 어, 나이스. 파울이야 파울이야 파울 파울 파울. 분홍색 안 나갔어. 분홍색이 나가야 돼. 아깝다, 빠 오셔 아나 살았다 아, 아깝다 분홍색을 넘어가야 돼투하우슈 야우, 조슈어 여 하나만 하자, 하나만 잘 던지네 아, 아, 어, 가, 가, 아 근데 가, 가운드, 가운드 너무 쉬운 거아제 위로 뛰어서 주는데? 아, 저희 투수의 그... 그럼 진짜? 아, 나 이렇게 준다? 아, 그... 아, 이건 안 되고 야, 야 나, 저 형한테 그러면 큰일 아, 나 아, 우리 발이 제일 그지같해 큰일 난다 오케이 그렇지 잘 잡고 뛰어. 잡아 잡아! 뛰어 뛰어 못 잡아 못 잡아 아, 아우! 나이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시시시 달려 시 달려 어 나이스! 조시아이루타 이게 어차못 잡아 잘했다 민규야 그때 그냥 홈줘 그냥 오니까 여기 가자 괜찮아 3점 금방 내이 점이야 이점 잠깐+ 잠깐 저희 스킬 쓸게요 빅폴+ 빅폴 쓸게요 빅폴 어 좋아+ 좋아 야가 쏴요 자 보고 뛰어 눈치 서영+ 서영 삼루 준비하시고 이거 야, 맞춰 그냥 예어 오케이 코에 맞춰 콜, 콜. 야, 간다 아. <웃음> 이게 뭐야 오케이 어? 잡았다 와 가자+ 가자+ 가자 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쳐안 아 이거 인정해줘야 돼 솔직히 인정? 이거 인정이죠 인정. 아, 어? 오케이 어. 아시래야 이거 내가 진짜 잘한 거야 순간이가 어. 좋아하는 백으로 스파이크를 날리는 거야 그냥 어. 아한번 멈칫하고 갈걸 어. 저희 아이템 쓰겠습니다 호시 공룡을 입피고요 민규 타이어 디노는 레프트 앤 라이트 어? 레프트 앤 라이트 근데 이거만 면 되는 거야 너답게 동작이 정확해야 돼 알지? 그다음에 조겸이는 오리발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한이형 오리발 하고요. 에스쿱스 동명 가고요. 원우 레플라이트 하고요 우지 타이어 갑니다. 와, 신발 지금 겨우 다시 나왔는데 다시 오리발이야. 어, 뭐야. 우와. 오, 오, 멋있어. 와. <웃음> 어, 멋있어. 우와. <웃음> 어, 멋있어. 멋있어. 어, 귀여워. 갑니다. <웃음> 아웃. <웃음> 죄송합니다. 파울. 글쎄요. 글쎄 뭐해? <웃음> 그왜 그래, 뭐가 문제야? 나 비니 떨어졌어 비니 떨어졌어? <웃음> 야 우리 공룡 <공료> 너무 귀여워 <웃음> 하물며 여긴 육식인데 여기 초식이야 에이 투수할 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지금 던져 국수야 지금이야 형 바람 많이 부니까 짧아진다 <웃음> 야, 바람 많이 부니까 짧아진다 아웃! 볼볼볼볼 볼, 볼, 볼, 볼, 볼, 볼. 볼. 파이팅! 개방 볼볼야 포볼 돼서 진로해도 돼 디노야 계속 바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이거 투수한테 시켜 야쿠스형 공룡 잘 시켰다 투수 잘 시켰다 형 일단 그냥 굴리기만 하자 볼볼볼 볼. 볼. 볼. 볼. 나이스 드리자 포볼 가자 포볼 쿠스야 그냥 두 손으로 굴려 이번에 나이스 오케이 레츠 고야 공룡 파이더 아. 아우 아쟤왜 아, 이렇게 계속 저기만 와우. 맞춰 뭐라고 하지마. 뭐라고, <뭐라고 하지마. 대니아, 마. 리면 걸려야 돼. 세기 안 채워져. 어못 잡아. 형 파울 하나면은 스 스트라... 삼진. <뭐라> 형 내가 있어, 나 있어. 뭐야? 와 여기 공룡 쇼 제기 재밌네요.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뭐라> 나이스. 진호. <뭐라> <잡자. 야>. 나이스. <뭐라>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뭐라> 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해, 아, <뭐라> 이루, 이루, 이루. 아니야, 아니야, 세, 세, 오케이, 잘, 잘 써. 잠깐만, 레프트 앤 라이트 안 했잖아. 레프트 앤 라이트 안 했잖아. 레프트 앤 라이트 안 했어요. 어. 아... 랩라 아야 근데 말말 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몰랐잖아 이거. 야 우리 얘가 몰랐잖아 우리도 뭐냐? 랩나안 하면 다로 아 다음 차례 나오세요 자, 진영은 뭐 없지? 형, 아이템 그럼 그냥 차고 달려 나이스 오! 야, 나이스! 나이스! 잡아! 잡아! 승관아, 니게 잡아야 된다 아이고! 아아 잘한다. 잘 잡았다. 야, 우리 공룡 공룡 싸움 간다. 아, 공룡. 야, 올라와! 공룡 대 공룡 간다. 좋아, 가자. 바로 쳤나? 오! 오! 좋아! 와! 멋있어. 너무 멋있어 내가 달리는 거 멋있어. 이거 미친듯이 뛰는 거야. 오케이. 아, 우리 벌써 투아웃이네, 근데. 오셔 뛸 준비해. 오셔. 무조건 뛰어. 나와 있어 조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왔다, 왔다. 좋아! 오, 좋아. 어, 나이스. 아! <불이> 아! 좋아. 어, 나이스. 좋아. 한 초로. 쓰려우, 쓰려우, 쓰려우시야. 아, 바로 교체야 우리. 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야, 우리 와2 이닝 연속 무실점이야. 아, 수비 잘한 대장들어. <불이> 러우야 배정으로... 아, 우리 서로 위에 올라가는 거 많이 많이 외치자.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갈게요 조금만 굴릴게요. <불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형일루만해일루만 해. 해. 이루로이리루이루이일만가일루만 이루. 이루. 가. 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이루로 줘. 아이 에숨츠 에 에숨츠! 스 이번 타자 원우 레프트 라이트로 출루 <웃음>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이고 이거 못 찾았어 너무 잘 쪘어! 와 우와, 너무 와, 잘 쪘어! 이루 2루 2루! 3루 3루!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멈춰 와 와, 너무 잘해 M 라이서언이야어 잘하던데? 어떻게, 한번 했어? 한번. 어떻게 했어? <웃음> 아, 아 너? 너. 좋아 좋아 집중하자 저 준비할 저 시간 조금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야겠어요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 가능해요? 이거 한번 매거나 한번 끌거나, 한번 끌거나 한번 똑같지 한번 않아요? 형 어, 없어요. 잠깐 없대 민규야. 너 들어도 된대. 사장님 타, 타이어 좋은 걸로 바꿔 주세요. 안받아 주시네. 아, 줄... 나이스! 잡고 잡고. 와,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가 한명 아웃시키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명씩 가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축구공으로 바꿀게요. 형럼 강염으로 한번 가자. 그래 갈게요. 형 한번 하자. 형 좀만 멀리 멀리 있어요. 멀리가 멀리 어디냐? 멀리가 아, 웃 아웃! 아웃! 아웃! 아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니아 아웃! 아야 우리 머리만 빼고 있자. 아, 그래? 갈게요 좋아! 나이스! 아웃! 아웃! 트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 그래. <웃음> 너무 짜증나, 진짜 야아어 아웃! 아어 이거 진짜 죽어. 진짜, 진짜 죽어. 해결. 자, 천천히 구원아 엄만 그래 돼. 어잘 아, 걸리는데. 나이스! 어, 잡아 잡아. 잡 잡아. 잡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아 나올. 수이해 고. 나이스. 아, 야 좋다 좋다. 아, 아 좋은데 스비. 야, 도겸이 형 나이스 습니다. 빠르면은 더 멀리 나가나? 빠르면 더못 차긴 하는데. 차는 사람이 못 차면 못 차는 거같아 맞아. 자 이번 이닝 깔끔하게 서로 음, 뭐, 아이템 기존. 없이 감정적으로 다운 치는 거자 역전 가드릴게요 갑니다 개방 세마 미스터 개방 나이스 좋아요 깜짝이고 아이고 자자자자 랩만 했어 승관이 잘하네 아. 쏙쏙 그대는 만에 쏙쏙쏙 어렵다 아 어려워 국민 타자 <목소리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김민규 김민규 hey. hey. 나 아까 야. 저기 3류 쪽 볼게, 3루쪽 우지 형잘 던져 나이스. 아 나이스! 파울이잖아 나이스, 나이스 샥샥 파울이잖아 아, 아니 땅볼로 파울. 땅 땅볼 왔는데? 이거 땅볼이 애매해 이거는 인정해야 돼 파울. <웃음> 아이고 에이사 씨아 에이사 씨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시죠, 어? 네. 지내시죠. 아 파울이래, 현석이 형이 아니 이거 어, 형 막... 이러면 아예 다 파울 밖에 안 나오는데? 잘채 볼게 더잘채 볼게 그래 얘들아 위로 뛰어자 슈아야 너쪽 긴장해라, 제 쪽으로 어. 잘참다 어 약간 굴려주세요 나이스 후. 잘 튀어 이길 수준다고?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와 좋다 아이로나이는 아아 <웃음> 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멀리 나가네 이제 멀리 나가네 어. 바람이 공이 이렇게 와 <웃음> 우주 씨좀만 굴려주세요 네 디노 아웃이야 형 뭐? 디노 아웃 어 좋아 이거 좋아 어, 어, 좋아. 어 좋아 이거 좋아 어어돼돼돼대 잡자 잡자 잡아야 돼 잡아. 잡아야 돼 야야 야, 이게 어 아우 야야 어, 어, <먼민> 야, 이게 아, 어 아우 나우 나우 나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이거 이걸 노린 거야 아 이걸 노린 거지 어, 이거 진짜 햇빛에 공이 정확히 없어져 야 <먼리> 공을 차고나 공을 피하셔야 돼요. 아 어, 안되네 볼 피하셔야 돼요 어 안되네 야 점수 내지 그래, 그래. 1점만 내보야 가보자 자투아 <웃음> 하나만 <웃음> 잡읍시다 <웃음>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잡는다 아볼형 아, 힘이 또안 실리니까 볼 우리 좋은 거야? 어 볼이 좋은 거야 <웃음> 볼이 좋은 거 너무 귀여워 <웃음> 어 좋다 어. 사이클다. 그 아, 나이스 아웃. 나이스 나이스 아아 3번. 미안. 아, 3번. 3번. 3번. 아 미안. 짜 아, 아, 민경. 가 가자. 나이스 좋아. 주인공이 될 때가 왔어. 이번 허드 나의 편인가? 너의 편이야. 민경 가자. 거미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뛰어. 정말 야. 우리라고. 야야야경고줘 야. 야, 야, 야, 야 심판이란 딜합니다. 타락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웃음> 왜보리야 이게? 와야 진짜 범래 그냥 바로 홈으로 던지자. 와. 와,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점점 나이스! 나이스! D.K 가자 야 여기서 5점 따져 5점 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잡아봐 홈홈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완루다 완루 만루. <웃음> 나이스 나이스 잘 막았어 잘 막았어 굿바이. 투 아웃 샷도 기회를 함 남아있어 어휴가 코발로 쳐 코발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뛰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와! 이 아! <웃음> 야, 자, 리 말로 했어. 야, 우리 어 야, 우리 말로 했서쓰 우리 말 했어. 야, 우리 했어. 잘 우리 했어. 잘 했어. 아 근데 어, 아이템, 안쓰니까더 재밌다 야, 야 나, 이게 나, 우리가 어, 재밌는데 아이템을 써야 방송이 그래. 재밌어 야 우리 그러면 야 한인이 그냥 하고 아이템 쓰고 어, 이닝하고 어, 아이템 쓰고 그렇게 하자 a 레이 r 어 l 레이 o 또 어디서 v 웠어네 l a v o r Flavor! Flavor! Flavor! f l 이 v 아, 오케이 욕심부렸다 아, 욕심 욕심이 물었다 욕심이 물이기 시작하자 오케이 좋아 잘 쳤어 저렇게 맞으면 안돼 우리가 파울, <놀람> <놀람> <놀람> 파울. <놀람> <놀람> 아 오케이 파울 에이지 귀엽네 라이스아 승관아 그냥 가운데로 야승관코바로차 그냥, 그냥. 야, 아, 그냥. 어. 오케이 투 스트라이크 도기아 삼진 오케이 좋아 도기 좋아 여기에서 아웃 되면 진짜 안돼 여기서 삼진 되면 진짜 안 된다 승관아 삼진은 진짜 아니다 여기 삼진 없었다 야 슬라이더 간다 슬라이더 도기 종목에 그렇게 욕심받는 승관이 가보자 스핀 걸어서 저렇게 약간 해봤거든 안돼안돼 나이스 나이스 야이어뛰이어이어뛰이이 아야야 맞춰 맞춰 맞춰 맞춰 나이스 나이스 번으로 돌아왔습니다 멤버들 나 잘했다고 해줘 잘했어 잘했어 순환이 잘했어 엄지 어 엄석 혹시 고기 종목은 생긴 야야 코바로 찰게 어 마음대로 해자 좋다 가서 나이스 좋다 나이스 좋 가자 <Cut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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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냥아, 캐치를 아, 조금만 더 왜요? 왜요? 잘해보자. 아니, 햇빛 때문에 네. 안 보이지. 아, 햇빛 때문에 오, 와, 너무 힘들더라고. 자, 수비 잡고요. 갈게요. 아. 야, 얘들아, 나한테 맡겨. 내가 일로 왔으니까. 아이고, 볼. 볼. 에이사, 괜찮니? 아, 좋아좋재밌 좋아. 아, 잘하네, 이쪽 팀. 킥을. 사자가 되게 잘해. 어, 사자가 왜 잘하는 거야, 대체? 자, 왼손, 왼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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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실책이야 그러니까 던져던잘 주든지 아니면 주지기 말든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면 알아가는 거, 거 괜찮아, 괜찮아. VMI 투아웃이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한 방. 우리 팀 에이스! 야 우리 벌써 3점 됐다 야. 오, 야. 잡자 아, 이거 잡자 아, 잡자 잡자 아니 잡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웃 때문 그것도 없어 빠르 아, 되면 그것도 아니, 없어? 아웃지. 이걸 잡으면 아웃이지 잡으면 아웃이었어 헷리게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하지 마아 미안 나도 할갈려저 그래 야구 어렵네 나이스 뛰어 오, 좋다 두 번, 두 번, 두 번. 안정적이었다 오, 예스 야한두 바퀴 돌아버리자 그냥 그럼 네, 10점 네. 차이 네. 나고 네. 끝내자 아 볼. 볼. 볼. 어, 재밌어 보여 되게 힘들다 아, 좋아 힘들다.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도겸이 형 도겸 이 지쳤어 가자 돌아잘 아, 보는데? 선고하니 좋네 선고하니? 네 그, 내, 좋아, 내가 선고 본다 파워 파울! 파워 파울! 다이슨! 역시 디노는 못 잡아 어, 디노 잘했어 잘했어 간다 이거 좋아! 이거지! 와. 안 좋아! 야, 3, 3, 명. 3, 그만! 3, 3, 3, 3, 그만! 3, 3, 3.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잡아! 야 내가 하면서 할게 거기서 멈춰 <웃음> 야 싸우지 마 너야 그냥 빵 쳐버려 가보자 와이스와이크이이거 나이스! 나이스 비포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잘 찼어 와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싸우 싸우 싸우 싸 3루 막아 3루 막아 사, 사, 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싸우 야오 나이스 아웃 와 3루 3루 3루 3루 세이 세이프 헝어어 깜짝이야 아. 에스코스 나이스 만루. 번트 마츠고 원우 야말루다야 무조건 삼루부터삼루부터정한형부터 끼고 무조건 달려 그냥 무조건 달려 하나 네, 네, 네, 네. <놈> 네. 네. 둘셋둘셋둘셋둘셋이셋둘셋둘셋둘셋둘셋 우리 4점만 내면 콜드 게임이야 자, 원셋둘셋둘셋이셋이셋둘셋둘셋 잡아! 아, 나이스! 아~! 오케이, 좋아. 나이스 좋았습니다 아, 나이스! 조금만 아, 네, 더 내자? 갈게요 지금도 충분해 됐다! 한번 더! 나이스!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습니다. 좋아! 멋있게! 좋아! 좋아! 좋아! 그거야! 그거야! 아,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아까 그랬을 땐 베이스 그냥 밟고 주면 이렇데 찍으면 에또 만나요 물공이 진 거죠. 물공이, 물공이 초공. 와 진짜. 어 그렇네. 그래 맞아. 물공이 졌다고 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그렇네. 자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래 그래 그래. 상대 팀이 정해 줍시다. 에스쿱스 나오세요. 나 김민규. 오케이 아, 그래. 오케이 김민규 나오세요. 야 근데 물공인데 물공 티안 내면은 되는 거야. 티가 안날 수가 없어. <웃음> 어 근데 물공이 진짜 되 이게 무겁네 진짜. 두경아 무겁니 공? 야 민규야 모자 벗어라 일단. 일단. 나왜 이렇게... 이렇게 무거워 보이냐? <웃음> 아니야 나 되게 가벼워. 두경아 내가 헤딩에 대로 돌려줄게. 어. 어어. 아, 먼저 갈게, 그래. 돌려줄게 골드를 받아. 하나, 둘, 셋. 아유.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물공인 팀이 지는 거잖아. 아, 어. 근데, 근데 도겸이가 나 이거 던지고 싶어. <웃음> 이게 어떻게? 뭐 어, 봐봐. 그럼 나 이거 던지. 뭐? 야, 근데... 너는 우리 팀 아니야? <웃음> 내가 이 분규가 지 야, 날라오면서 내가 물공인 걸 알아. 날라오면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찰찰찰찰자 <웃음> 도리... 그러면 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찰 <웃음> 도리가... <웃음> <소리가 계속 들리지. 웃음>